자, 지난 시간 인테그랄 a 부터 b 까지 f x dx 는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하면 중간에 이게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 라 그랬어 아래 끝, 따라 아래 끝, 위 끝, 위끝. 응. 그래서 위끝 집어넣는 거에서 아래 끝 집어넣는 걸 뺍니다 적분 함수 c 가 필요없는 이유도 얘기했고요 꼬리에 꼬리가 함수 섞는 거 됩니다 당연히. 시그마처럼 앞에가 똑같으면 뒤에가 합쳐지는 거 됩니다 곱하기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되는지 보자 인테그럴 a부터 b까지가 아니라 c까지 fxdx랑 인테그럴 c부터 b까지 fxdx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dx가 되는지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이어지는 느낌이지 더하기로 이어진다면 얘가 되는 거 맞아 얘는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 a지 얘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c지 사라지고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 a 맞죠? 자, 인테그어 a 이부터 b까지 fx dx랑 적분 구간을 뒤집는다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다음 당연한 거 아니야?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 a 라지 f a 마이너스 라지 fb의 마이너스 곱해줘야 똑같은데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x는 어떻게 될까? 0이지 라지 f 0 마이너스 라지 f 0이니까요 정도 잘 가지고 계세요. 요거 잘 가지고 계시고 아래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정적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얘기 드렸었죠. 네. 그거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적분 문제 지난 시간에 푸는 것까지 했어요. 기억해요. 네. 푸는 거 했는데 요 녀석들을 안 했거든요. 자, 여기서 몇가지 친구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예,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는 친구를 반하야 합니다. 얘는 이제부터 익숙입니다. 이름이 익숙이에요. 무슨 이? 익숙이. 얘는 두가지 액션을 해야 돼. 첫번째 액션. X에 A를 대입하면 A부터 A니까 0 되겠지? 이게 뭔 뜻이냐면 적분의 대상은 T인데 이 식은 F에 대한 식이거든. 이전에 x에 대한 식이고 네. 적분은 누구에 대한다고 네. t에 대해 전유석을 두 번째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얘는 어쨌든 라지 f t 아래 끝위 끝이 a 와 x지. 네. 그러니까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a 가 된다는 걸 이해하면 되거든. 네. 그럼 얘를 미분하면 다시 뭐가 되겠어? 스몰 f x 가 되지. 네.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a 부터 x까지 여기 t에 관한 식 dt면 익숙이야.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a를 집어넣어서 영을 만들고. A가 응. 1이면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응. X에 대해 미분하면 이 응. 안에 함수 그냥 나온다 오케이. 어떤게 익숙이, 익숙이냐면 62번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DT 어? 익숙이지 응. 첫번째 행동 X에 1을 집어넣는다 그럼 좌변 0이고 우변 0이면 확인됐어요 응. 좌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FX 우변도 미분합니다 6X 플러스 7 FX 구하래요 구했잖아요 얘 응. 예, 익숙입니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t dt 미분했죠? fx 나온다고 그랬죠? 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죠? 네. 얘 익숙이 미분했죠? fx 나온다고 그랬죠? 네. 익숙이 미분하면 fx 나온다고 그랬죠? 네. 얘를 미분한다는 건 얘를 미분하는 거네요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유지 더하기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그래서 6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5 익숙이죠? ft t 미분하랬어요 2x의 제곱 플러스 9x 되죠 익숙이죠 ft 네. 미분하면 미분하라니까 2 플러스 4x 마이너스 x 제곱 되겠죠 네. 이게 익숙이죠 fx 관련 미분하면 되죠 네. 8x 마이너스 3이죠 여기서부터는 아니죠 계산해야 되는 애들 맞나요? 네. 여기 다 그냥 계산해 애들 계산해 애들 됐나요? 네. 다 계산해야 돼. 이게 정적분이야. 정적분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이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는 넓이로 활용을 하는데 나는 이 부분도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봐 아까 했던 부분. 자, 구간이 나뉘어진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어. 구간이 나뉘어지거나 절대값이 들어간 것도 구간이 나뉘어졌다고 보긴 하거든요. 0부터 이잖아요. 두고 x가 0부터 이거든요. 그럼 1로 구분됐으니까. 0부터 1까지는 1보다 작은 범위. 이 함수 갖고 와서 접근하시고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1보다 큰 범위잖아요. 얘 가지고 오는 거죠. 이해가 될때 내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가 잘안 되면 선생님,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시간은 흘려야 되니까 내라고 해고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모르는, 거 묻는 뭐 게, 뭐. 모르는 걸 묻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아니라 묻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 제대로 물어야 제대로 알맞은답고 원하는 거요 그럼 얘 한번 볼게 1에서 끊어지지 그럼 그 n 어디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네. 1까지는 네. 위에 있는 함수겠죠? 네. 위 함수 가지고 적분하고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여야죠 3까지는 아래 함수 가지고 적분해야죠 네. 그럼 끝났다고요 점적분이 다 했어 근데 여기 절대값 들어가는 것들 있지. 얘는 언제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2에서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음수가 들어갔잖아요. 마이너스 3넘으면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나오고요. 나머지 부호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그냥 바꾸오겠죠 얘는 0에 따라 바뀌잖아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dx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4x 플러스 1 네. dx 해야되겠지 괜찮냐? 네, 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다 무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자 그리고 두번째 이야기 이 정적분에서 또 하나의 얘기가 더 있어 정적분의 활용부분이 많이 넘어온건데 자 넓이랑 한번 같이 섞어볼게 뭐랑 섞는다고? 네. 자 우리 우함수라는걸 배웠고 기함수라는 이야기 들어본적이 있다 우함수는 Y축 대칭이네고 얘는 원점의 대칭이네다 대답 못 하시는 거면 처음 들어요? 응? 처음 듣나요? 우함수, 기함수는 대칭성만 가지는게 아니라 미분에서도 활용되고 적분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우함수, 기함수 함수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잖아. 우함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 기함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있지. 요즘은 표현을 바꿔서 우함수를 짝함수 기함수를 홀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짝홀로 구분지면 차수가 가볍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함수는 y축대칭인 함수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그 식이 변함없이 원래 식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전체 부호가 바뀌어버리는 원점의 대칭인 형태를 얘기한단 말이다 그럼 우함수는 y축대칭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대칭이잖아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어떨까?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 dx라는 계산은 두 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우함수 dx와 같겠지? 맞지?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이 부분 같으니까 오른쪽만 계산해서 두배로도 되지. 근데 그 원점의 대칭인 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A부터 여기 A까지, 물론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는 당연히 어때? 같지만 적분으로 치면 정적분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지. 넓이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그 둘을 합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0되지 오케이? 이게 합쳐지는 성질과 만나면 계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다. 얘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3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x 제곱 dx 이게 가능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 얘 기함수예요 우함수 기함수입니다 그럼 기함수는 사라지죠 필요 없잖아요 계산이 우함수만 남잖아요 적분간 대칭이고요 두배 이렇게 한다고요 얘가 대칭일 때만 그냥 3차 다 없애는 게 아니라 대칭일 때는 이해됨 네. 그러면 우함수기함수를구분질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함수는 짝수차와 상수 방함암수 수준에서는 기함수는홀수차요 다시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볼게요 적분과 대칭이지 그럼 우함수기함수 따져야 되는데 기, 기 사라지죠? 우함수만 남았죠? 짝수차와 상수 그럼 두 배가 될 거고 0부터 2까지만 해도 되고 5x4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dx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네. 복잡해 보여요. 적분과 대칭입니다. 홀 숫자 다 필요 없죠 네. 그러면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제곱 플러스 2dx 하면 되겠죠 네. 됐냐? 네. 얘를 내가 small ft라고 보면 이 식은 리미트 i 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arge ft x 마이너스 large f 0이지 얘가 무슨 뜻이야? 라지 F 프라임 형이거든. 그럼 얘는 스몰 F 형이지. 여기 영라한 얘기니까 3이야 여기가 정적분의 활용까지 다 먹은 부분이 사실. 여기 뭐 들어있냐? 넓이 끝이네. 자, 이 함수를 스몰 F x라고 볼게. 괜찮아? 그럼 요거는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분모 뭐? h 분에이 값이 라지 f 의 위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 빼는 거지. 네. 이거 많이 봤잖아. 네. 라지F 프라임 0이 1이잖아요. 이거 네. 그죠? 그럼 라지F 프라임 1이 스몰F1인 거니까 이 안에 실의1 집어넣으면 되네요. 네. 됐니? 알아 듣냐? 네. 그런 식으로 실행된다는 거. 그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점적분 요 프린트 안들고 다음 시간에 점적분이 아 마무리 마될 거니까 요 뒷내용들 직접 계산하면서 정리해보는데 자 하나씩 두 개씩만 시킬게 두 개씩만 잘 들어야 돼 일단은 어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도좀 보자 적분관 대칭이죠 똑같죠 똑같은 모양 그냥 0이지 요두개 하시고요 적분관이 뒤집어졌죠 안에 함수가 똑같은데 적공만뒤집어진면 뭐야? 부호 바꾸죠.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요세개 해주시고요. 요 62번도 해주시고요. 체크해. 57번하고 58번 두 개는 같은 의미. 60번이 따로 의미. 62번이랑 같아지는 게 뭐야. 넘겨봐. 어, 65 68요 순서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아 63이 그래서 그렇구나 66이 그래서 그렇구나 67이 그래서 그렇구나 를 이해해달라고 여기는 순서가 얘 풀고 얘푼 다음에 그 다음 3종 풀라고 됐어? 알아들어? 그 다음에 모든거 다할수 없으니까 69번 하시고요그 다음에 76번 하시고요 77번 할게요 계산해 보는 문제. 네.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81번 할게요. 그 다음 넘길게. 아그 다음에 86번 할게요. 그 다음에 87번 하고요. 그 다음에 91번을 하는 91번 잘 봐.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5부터 2까지니까 꼬리꼬리 불지 네.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 부터 2까지 되지 네. 그리고 안에 함수 합쳐줘도 되지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안에 함수가 같으면 구간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되고 네. 안에 함수가 다르면 적분간이 같은 상태에서 뭔가 연결이 되고 그럼 적분간 대칭이지 네. 그럼 기함수 사라지지 네. 이 계산하면 더 편하겠지 같은 느낌으로 92번 바라보셔요 그 다음 여는 DX 구기 DY 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함수의 구조가 X를 두배하고 4를 곱한 다음에 빼고 5를 더하고 똑같잖아 그럼 둘을 같은 문자로 바꿔도 된다고 X로 바꾸면 X X로 바꿔 써도 되지 그럼 안에 함수가 똑같으니까 구간 연결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느낌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넘겨주시면 94번도 같은 거니까 연습 한번 할게요 그리고 구간이 나뉘어 있는 거 98, 99, 100번 하고요. 넘길게요. 쭉 넘어가서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하는 문제 있었죠. 122, 이거 112번 하시고요. 114번 하시고요. 대칭인 거 113번도 할게요. 그다음 119와 같아지는 것들이 좀 있었죠. 119, 120 그 다음에 126 이렇게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거기까지 네. 해주셔요 네. 이